들어가네요. 그리움도 잠들 시간이죠. 오늘도 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그대를 기다려 왔죠. 오지 않을 걸 알고는 있지만 기다림으로 행복할 수 있죠 살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 잊혀질 거라면 남은 날 동안 더 사랑할게요 혼자 하는 사랑도 나쁘지 않아요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대 떠난 시간 속 나는 살지 못해요 哎哟